내가 미움, 미움과 증언을 뭐라고 그랬어요? 미움은, 사랑의 결여. 네. 그러니까 네. 미, 미, 미움은 사랑의 결여. 네. 그치? 증언은 자비의, 네. 자비가 없는 것이지. 그러니까 원래 미움과 증언, 그 그러니까 조금만 자비한 마음만 조금만 더 줘가고, 조금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미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? 네. 그치? 미움과 사랑이라는 게. 그러면 지금 한 생각, 나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도 누구한 누구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. 누가 한사람 증오하는 사람이다든지 미움과 증오가 어떻게 보면 큰활력성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또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미오, 미움과 증오는 잘못하게 되면 남한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해져 너무 미워한다든지 너무 잘해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빨리빨리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냥 하루에 화장실 에 한번 가듯이 못 가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변비병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 미웠던 것은 오늘로 없애야 돼. <웃음> 오늘로서. 오늘 누굴 증오심 있었던 건 오늘로 없었던 거고. 누가, 누, 누, 누, 누군가가 가누 나를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연연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. 그죠? 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잡지 말고. 항상 그렇더라고. 누가 그러더라고. 법사님 어, 그 당시 십몇년 전에 있던 사람, 정말 없던 사람 참 많아 요정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인연법 아닌가 만나게 되면다 헤어지는 것이고 또 헤어지게 되면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게 되는 것이고 그뭐 이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뭐 신도 뭐 신도라기 아니라 무슨 불자 뭐 법부 무슨 뭐 우리가 뭐 허가냥 다 엎어지고 뭐하다가 돈 꿔주고 뭐하다가 난리치고 그냥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저온명적조 아니 둥글고 이거 둥, 둥글고 받고 고요하게 비친다. 그게 이제 증, 저 온명주라는 게 뭐랄까 저 석사자가 누구시냐면은 송담 저기 빨리, 빨리, 저 있으면 바로 빨리 있죠 구산 스님, 구산 스님이 한 써준 건데 증증 온명주라는 증게 뭡니까 저기 그 온명주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효봉 효봉 스님, 효봉 스님의 법명이 이 법명이 온명이야 둥글 온명 그래서 효봉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염주 있어 단주가 있었거든 그걸 나한테 주는데 준다 주는데 저거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준다고 뭐뭐 뭐 주고 뭐할때 시끌벅글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과 인간 간에 인간 간에도 십오년 뒤에서도 그렇게 우리 이렇게 원명 원명적절야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있어도 원명적절 싹 누구가 그 그게, 그게 서로 누가봐도 그게 진짜 서로 서로 우리가 주고주고 받는 하나의 정신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.